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 적은 지구에 금사약입니다. 다음은 근사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, 대화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시다 지 위해 해주 시고 수시로 창으니 Thank <laughs> you.